이번에 우리를 매일 죽지만 않으면 이번에 그래도 공간 받고 지금 한번 들어가겠는데. 자, 연매한테 이거, 이거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만 제발 좀. 어. Yeah.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추천주신 덱 한번 해볼텐데요. 레드블리님이 추천주신 덱입니다. 200만 딜, 300만 딜도 뽑으셨다고 하는데. 극딜 연매 덱입니다. 극딜 연매를 위해서 자기 안에도 와있고 패서도 와있고요 문제가 좀잘안 풀린다 싶을 때는 우리 형님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개성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비델리 특정 아군 자신 혹은 일곱 개 대제가 스킬 쓸 때마다 특정 아군의 기본능력치 4%씩 최대 6개가 6424 24%, 24 기본능력치 증가고요 자, 그 특정 아군 고서가 또 아군 영웅의 스킬 쓸 때마다 아군 영웅의 공간이 2%씩 최대 생명 1%씩 증가 10회 제한 공간 20%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서가 필살기 견지 가득하면 공 공간2 5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연맬이 힘이 돌아오면 공간이 50포로 할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행복해서 살짝 도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오늘 결투의 관점 포인트는 극딜을 뽑는게 관점 포인트입니다. <웃음> 예 저는 승패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한순간을 위해 내가 이 게임을 하는거거든. 일단은 말이죠. 아 고소패가 잘 뜨면 좋은데 고소 궁을 빨리 만들면 좋겠어요. 저도 괜찮아. 극딜만 볼게요 오늘? 자, 일단, 비델리 스택 쌓이고 있고요 자, 오와! 아, 잠깐만. 사람이가 타겟팅이 정확했어요. 힘 돌아왔는데 쳤는데, 그래도 우리 탄탄하죠? 자, 치보세요. 오, 와, 사람인 것 같아요. 1.4가 너무 정확했고, 잠깐만. 이거는 피를 한번 빻게요. 죽을 것 같아서. 흡혈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잠식인데, 다음 턴에. 아, 잠깐만, 죽이지 마, 봐봐. 어,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 아 나를 죽이지도 말고 너도 죽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자 한번 잠시 들어왔고요. 아 이거 죽었다. 빵 리트라이. 자 오늘 승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주신 레드 블리님이 꼭한 번째 극딜만 뽑아주세요 하셨거든. 아하 계속 마신데기 만나네. 마신데기 무서. 워어 좋아. 아또 사람이네. 아형 영상 앞좀 뽑게 좀 살살 좀해 주보세요. 어 왜 그래? 구스윙 막뭐 합치고 하니까 나막기 싫어 하고 나가버리신 것 같은데. 제발 나의 그 극딜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뭐가 또, 농개가뭐 극딜 뽑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냐, 이게? 어게할 거야, 저농개 저거. 참 피곤하게 됐네. <웃음> 이 컨텐츠가 아니야. 지금 막 갈증난단 말이야. 호도도도독. 자, 한번 바로 체외불꽃 뽑아주고요. 우리 덱꼭 극딜 아니라도 나쁜 덱은 아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자, 와! 힘들어 와가지고 바로 연멸 노리고 있고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와! 사람이네 또. 타겟팅이 너무 좋아. 아. 아, 씨, 괜찮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다? <웃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하크닥 때리고요. 죽여버리고 형님도 퇴근하셨고 바로 쪼쪼종 <웃음> 필살기 사용 불가 코크다. 형님 죄송합니다 퇴근 좀 해주시고요 쫑쫑쫑 너 필살기 받았니? 그 필살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못쓰고요 그 필살기 날라갈 거예요 자 오케이 치보세요 예, 집으세요. 치우세요. 아 요판은 좀 재미가 있네 재밌어서 제가 아, 좀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힘들어오시고요고도독 때리고요 우리 형님 폐가 안 뜨나? 우리 형님 폐뜨으면진 잡아보는 건데 이거. 쭉쭉쭉 자 필깍 들어가고요 부부싸움 갑니다 파파파파 아내가 이겼네 꿍 쎕니다. 피사이 게지 많이 쌓였고, 버프 붙었고, 지금부터의 비델리는 남편하고 맞먹는다. 세상에. 어이구, 사람 많네.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웃어서 미안했어요.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어, 또 홍, 아, 오늘 영상각 뽑을 수 있나? 방금 그 분이가 제가 한번 나가드릴게요. 예, 반가웠습니다. 영상각, 제발, 그 극딜, 제발 한 번만, 오케이. 와, 이래 이랬는데... 근데, 어, 근데 투급이, 오케이. 어쨌든 영상각 뽑기 좋은 지금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와, 그렇죠. 한번 떠졌고, 어? 자 요렇게 요렇게 쫑쫑쫑 좋아요. 자, 일단 고속껏 빨리 쌓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말 극딜 한번 보자고요 자, 돌리기 시작. 좋아요. 공격해 주세요. 한번 때려 주세요. 아하. 자, 한번 더 때려 주시. 어, 아, 아, 잠깐만. 살살. 살살. 살살. 그래 버렸다. 끝나 버렸다. 이제 쫑쫑 줘요. 쫑쫑 해 주고요. 이제 힘들어 왔고 고속 이 정도 쌓인 상태에서 일단 단일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본 건은 완전히 이제 풀은 아닙니다. 이제 비델리까지는 안 쌓였으니까. 자, 이거 막자져해 주고요. 턱트 가볍게 한번 치면서 고속 다 쌓였고 빠바바박! 빡! 힘은 안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까. 어, 어, 네, 네, 아, 이제 돌아왔어. 힘,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공간 붙었구요. 자, 요, 어, 아, 아,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제발 영상 한번 좀딴데 치세요. 제발. 사람이네. 아, 나 오늘 왜 사람 많냐? 야, 컨텐츠 찍기엔 좋은 환경은 아니야. 오늘 같은 날찐백 컨텐츠 찍어야 되는 날이네. 아니, 아왜 오늘 사람 많아요?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쭉쭉쭉 세대 136,000. 자, 들어갈게요. 버서야, 써봐라. 흥, <목소리도> 스카우 빡빡빡빡 세 어, 우리 엘리 힘 들어온 상태 접신한 상태에요 형님 확실히 사람 맞는 거 같고요 타이팅도 좋고 궁으로 한번 이제 역전각을 노려보시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이고 제가 미리 또 사과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뵐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연매를 꺾었는데도 부가 이렇게 무서워 대기자 제발 AI 한번 만나자 AI야 그렇게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들이 진짜 개똥같은 AI가 개떡같이 안 나오네. <웃음> 오케이. 요번에도 징조는 좋거든?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피델리 스택도 좀 빨리 싸우면서,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 크다, 드 크다. 자, 상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이 또 랭업 치고 들어오면 연맬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딜봉 덱이라가지고, 지금 신청준씨 레드블리 님이 맹철 혹은 맹회 연맬로 해서 초극딜 뽑아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맹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죠. 아 고소 궁을 조금 빨리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택을 하나 더 쌓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여러면은 우리 연메이제 패는 지금 좋아요. 지금 여차하면 이제 연메을확 그냥 난리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매일 죽지만 않으면 이번에 그래도 공간 받고 지금 한번 들어가겠는데 제발 어 사람이가 야, 사람인 것 같다 느낌. 뭐 플레이가 패를 모아서 랭업해가지고 지금 자연연한테 이거 이거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만 제발 좀어아고서를고서를 그것도 싫어. 우와 다 어디갔노? 지금 기분 좋으셔가지고 인사하시는데 지금 <웃음> 원망스러웠어 지금 방금 드디어 보는 타이밍인데 그지? 레드블리님 이거 볼수 있나요? 초극살상 이거? AI야 제발 AI 한 번만 진짜. 전부 사람이야 이거? 오늘따라 왜또 그분이야 방금? 네 이번엔 복수한다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오늘 컨텐츠 변질됐다 죽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요들 이제 극딜 말고 찐덱스럽게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자, 힘들어왔고, 빠바바바박! 빡! 40만. 자, 연옥이 굴레 돌아왔고, 치 봐주세요. 구스 상태, 부들부들부들. <웃음> 극딜이구나 발이고넌 나에게 모여 걸려버렸니. 자, 2성 이상 패를 못 써요. 보스가 굉장히 미울 겁니다. 어, 죽네. 와 일성인데도 자 형님 우리도 형님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세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를 세게 때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요렇게 가겠습니다 팍샤캉 <웃음> 이거 쎕니다 이거 쾅한번더빡쾅자 이번엔 제일 세요 빡빡 빠박빡빡샤 어? 저, 컨텐츠 변질내버렸네. 이거 극딜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승패에 여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 부들부들 해버렸나, 내가? 야, 어, 프로미너스 이성구나. 이거 좀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우리도 얼티밋이 있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자,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저, 딱한 번만 진짜! 극딜 한 번만 진짜 영상각 진짜! 아, 또넘기네 나갈게요. 나 나가고. 자 계속해서 결투에 다 떠넘겨? 자또 나가고. 자 오케이. 요번에안 되면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트라이다 해가 또잘안 떴어요. AI면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돌리고. 오케이 AI인 것 같다. 이상한 짓한다. 어, 이걸 갑자기 쓸 리가 없고. 야 AI다. 아직 감사합니다. <웃음> AI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크닥 되고요 버프 받았고 아힘 돌아오고 쓰고까지 턴이 모자라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을게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AI가 급발진해서 나를 타겟팅 하진 않겠지 우리 엘리 풀스택 됐고요 고소 풀스택에 힘 돌아올 거고 전척이 가는 거예요 어 잠깐만 진짜 설마 이 각을 어 형님 빵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구박사 실험실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스택을 다 쌓았어요. 그냥 공격력이 6만 0천입니다 플러스 4만 1천. 예, 고속꺼 쌓였고, 비델리꺼 쌓였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1성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축축축축! 축축, 축축. 빡! 1성 180만. 하, 봤다. 그래도. 레드블리님, 보여드렸다. 찐댁은 아닌 것 같다.